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상을 꿈꾸며 가사를 외친 남자, 떡상남입니다. 자 오늘은 뷰러라는 ICO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화 지식을 상업화하자라는 취지가 있는데 자 먼저 뷰러는 이제 Monetized m 이게 첫 화면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굳이 돈을 안 써도 뷰러 토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제시를 해주는 건데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 캐스트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넷플릭스에 나오는 에피소드나 영화를 정할 때 보기 전에 그 나오는 정보들 있잖아요. 짜잔한 정보들, 뭐 출연진, 뭐 기타 내용들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팬들이 번역해 주고 만들게 된다면 뷰러 토큰을 준다는 거예요 약간 위키피디아 같은 건데 뷰러 토큰을 받으면서 번역해주고 만드는 일이라서 영화나 TV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취미생활 뭐 투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뷰러는 글로벌 플랫폼인데 이거는 영화나 TV 컨텐츠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거다 왜냐 지금 40%의 손실이 항상 발생한 이유가 이 메타데이터라든지 다른 거래하는 그 기간들이 너무 길어서 발생하는 것들을 24시간 이내로 줄임으로써 손실을 완전히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있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켓 플레이스를 만들 거고 뷰러 서플라이체인이라는 거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자 뷰러 이렇게 마켓 플레이스가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는데 컨텐츠 구매하고 싶은 사람 컨텐츠 만든 사람 그리고 배급자 혹은 공급자를 한 곳에 모아 놓는 거예요 빠르게 거래를 할수 있게 하는 거고 서플라이체인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uy and sell delivery 그리고 추후에 이런 더 많은 계약이나 광고 효과를 위한 스폰서가 필요한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해주겠다는 거죠 마켓플레이스에서 블러 서플라이체인은 다섯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이 보이는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일 것 같고 고유식별 아이디가 있을 거고 스마트 컨트랙트 에 기반하고 메타데이트나 어일 또한 다 제공한다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일은 공급 형태에 관련된 양식이라든지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모든 기준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급이나 공급 양식 그 다음에 Common Metadata d t a e x p r e s s 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기준표고 아이더는 고유식별 번호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MDDF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MDDF는 지금 디즈니나 라이언, 폭스나 라이언스게이트나 이런 무수히 많은 디지털 플랫폼이나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뷰러 스플라이체는 이걸 뒤엎겠다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갖고 오겠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덱을 만들게 될 거고 고유식별 번호, 메타데이터 그런 기타 모든 기준표들을 다 지키겠다는 거죠 썸머리를 보게 된다면 썸머리는 되게 잘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많게 된다면 10%의 거래수수료만 지불하게 된다 30%는 아낄 수 있다 뷰러 솔루션은 첫 번째 마켓플레이스와 공급망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팀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 빌로 화이트페이퍼로 가게 된다면 앞에 부분은 이제 우리 말 믿지 마라 주의사항들 이런 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겟한 거는 이 컨텐츠 인더스트리일 거고 특히 OTT 그런 막 네이버라든지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건 스폰서쉽 인더스트리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자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이큰틀 안에서 서플라이 체인 프로토콜과 댑스를 다이 아마 이 지지대는 그거겠죠. 여기 지지대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일 건데 여러 가지 그 자산 어, 딜리버리, 그다음에 지불 방식, 여러 가지 그 컨텐츠 에 관련해서 어, 우리 얼마 원에 이런 이러, 그런 협상도 여기 단건할 수 있겠고 뭐 소유권이라든지 뭐 지적 재산권도 다 있을 거고 여기서 내가, 제가 알거 스크닝은 그거예요. 그 심의 심의를 하는 것도 다얘기하고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모든 거를 다 여기서 제공한다는 거죠.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웹 애플리케이션인데,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바이어들의 컨텐츠, sellers of 컨텐츠, resellers of 컨텐츠, sponsors of 컨텐츠.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에 관련된 거를 제공한다는 거고,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다 적혀져 있어요. 바이어의 필요한 컨텐츠가 무엇이고, 판매자가 필요한 컨텐츠는 무엇이고, 또 재보급자가 필요한 건 무엇이고 스폰서 필요한 건 무엇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볼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다른 데갈게 아니라 여기서 다 해결해라 여기서 뭐 그런 기타 서류에서 행정 절차를 밟고 여기서 다 끝내라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자, 마켓플레이스 또 다른 추가적인 기능으로서는 어, 리얼타임 텍스트채트와 비디오채트를 제공한답니다 그 다음에 레피테이션 매니지먼트까지 내가 갖고 있는 뭐컨텐츠 얼마나 좋은지 내 관련된 모든 그런 신뢰성을 아, 뭐 신용 정보를 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고 또 다른 기능으로서는 서플라이체 체인에 있는 모든 거에 따로 올릴 게 아니라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블루 마켓플레이스가 내 신용성 정보를 다 보증을 해 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는 거내 컨텐츠를 그에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툴까지 제공한다는 거죠 에스크로가 뭐냐 여기 보면 에스크로가 있는데 에스크로는 한마디로 하면 보증인데 내 컨텐츠가 믿을 만한 게 하기 위해서는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그 보증을 대신 소속했다는 거고 Smart Contract Driven Rights Management Just 컨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 정보를 다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잘 적혀져 있어요. 뷸러가 생각하는 뎁 드립은 그런 거래 수수 거래가 어떻게 발생하는 건데 데이 있고 에스크로 이제 에스크로 이제 한마디로 보증이에요보증 내가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타이틀이나 뭐 프레임워크를 다 여기 넣을 거고 컨텐츠 구매자들은 검토를 하겠죠. 어 검토를 해서 어 좋은 거 같아. 이거를 기반으로 한 거니까. 근데 이 기반은 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이잖아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인데 이거를 어 그래 우리 이거 보고서 스마트 컨트랙트 맺자 여기서 보면 이제 어 나는 이만큼 금액을 원해. 어난 이만큼 금액을 원해 이렇게 할 거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암호화폐를 받고, 이걸 리시트 받는 거죠. 이거를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기능으로서는 이렇게 또 쭉쭉쭉 이렇게 있고, 뷰럴 스플라이 칭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이 안에들이 아까 제가 말한 CISP가 뭔지 확실히 설명해 드릴게요. CISP가 있을 거고, 내가 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툴을 제공한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아까 제가 맨처음 언급해 드리는 그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것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서플라이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약간 마켓플레이스는 뭔가 그냥 안전한 그 생태계나 장을 마련되는 거지만 이걸 구동하는 가장 그커뮤니 활발하게 하는 건이 서플라이체이란 말이에요. CISP가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ISP가 뭐냐 제가 처음에 그 Movie Labs Digital Distribution Framework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 모든 그 주요 배급사라든지 제작사 스튜디오의 모든 그기준표준 기준이잖아요. 이거를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될수 있게끔 하는 게 CISP인데, 이 CISP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왜 하게 되냐면, 개방성, 신뢰성, 지난 그 과거 기록도 바꿀 수 없다는 점, 보안, 그 다음에 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개인정보를 작성한 사람에 관련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고, 그 서플라이 체인의 가장 주요된 그 기능으로서는, 유닉 e 타이틀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니까 고유식별 그런 타이틀을 보유함으로써 빠르게 검색을 한다든지 빠르게 식별 가능할게끔 한다는 걸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타이틀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타데이터 관련된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뭔가 팀을 따로 꾸려서 뭐 비용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고 번역하고 만들면 그 통해서 암호화폐를 딱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뷰러가 Will Build Solutions, 자 이제 그 여기 s u p 이 l y c 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게 될 거고 자 이거는 이제 r 파이너리는 이제 우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키피디아를 보시면 돼요 이거를 통해서 뭘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 있게 되있고 따로 뭐 연락하고 이렇게 와라 쳤다갔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싱글 소 g 자 이것도 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죠 Of High Quality Metadata for Broadcasters and OTTs, 자, OTTs는 그, 그거예요 넷플릭스나 이런 종류들 다 이게 우리 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해 이게 그 다음에 use CISP to create a distributed store of metadata 자,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 그거를 CSP를 이용해서 빠르게 재분배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것도 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담겨진 그 정보들을 빠르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메타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가 빠르게 축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확실 히 성격하려면 갖고 있는 그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얼마나 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잘 개발하고 그 메타데이터를 잘 만들었냐 고퀄리티로 그러면 아주 날라다니겠죠 어떤 툴이 있는지 보게 될 거고 영화나 그런 TV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번역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토큰을 줌으로써 더 좋은 퀄리티의 메타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하게 된다면 그리고 더 건강하게 지게 된다면 메타데이터의 수준도 올라가게 될 거고 메타데이터를 받는 사람들은 어? 서비스가 좋다 이러면더 투자를 하게 될 거고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더뷰러로 토큰도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커뮤니티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수익 창출의 요소가 될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그래서 굳이 돈을 투자할 게 아니고 내가 영화나 TV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주고 메타 데이터를 만들면서 무료로 분류 토큰을 받는 것도 좋은 재테크로 생각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로드맵을 나타내게 된 건데, 이거 봐요. 일단 마켓플레이스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큰 틀이 형성이 돼야지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그런 블록체인이 가동을 하든 말든 일단 틀이 먼저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시게 될 건데, 서플라이 체인에 뭘 서플라이 할 거냐? 메타데이터인데,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컨텐츠나 그런 자료들이 부실하다면 정말 이건 무슬뭐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한 건데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블록체인 입구고 블록체인의 시스프 프로토콜이 잘 구동되는지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뤄내는 게 초점이 달려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뤄내더라도 컨텐츠나 자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거나 구매자들에게 그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것또한 문제가 될수 있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블록체인의 구동이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 메타데이터를 구매한 사람들이 그런 컨텐츠나 커뮤니티를 형성했을 때 그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면 이거 정말 큰 문제죠 사실 마켓플레이스는 뭔가 그 서플라이체인의 메타데이터와 시스 p 포트콜이 잘 구동이 된다면 이건 약간 나중에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좋은 자료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완성도 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빌러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궁금한 게 있다면 정말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피드백도 정말 환영합니다 떡상남 이런거 좀 고쳐주세요 목소리가 좀 싫어요 어 이런식으로 컨텐츠 짜주세요 이런것도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부담없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떡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